뉴욕, <웃음>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지금은 뉴욕 미니! <웃음> <웃음> 오늘도 알콩달콩 깨복는 견우와 직녀 코로나로 못 만난 지 1년 된 장거리 커플입니다. 아 어, 오빠 보고 싶어. 오, 나도 보고 싶어 언제 와? 빨리 와 에휴, 코로나 자가격리 끝나면 바로 갈게 자가격리? 미국은 자가격리 없는데? 응? 아니 내 친구가 최근에 미국 가서 자가격리 했다는데? 아닌데? 미국은 자가격리 없을 건데? 아니야 있어, 너는 미국에 살면서 그것도 몰라? 있나? 한국에서 미국 올때 자가격리?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저희 지난번에요. 음. 미국에서 한국 들어갈 때 자가 격리 뭐 코로나 음성 확인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댓글로 문의를 음. 주신 분이 계세요. 음.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아. 돼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시죠. 네. 많은 분들이 또 미국 오시거든요. 여행 네. 뉴욕 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네. 뉴욕 오실 수 있어요. <웃음> 오늘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해외를 들어오실 때 특히 이제 음. 미국을 들어오실 때그 자가 격리 이런 음.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월 13일에 뉴욕 총영사관의 공지 사항으로 이제 올라온 내용이에요. 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음.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 요구를 하고 있죠. 그쵸. 72시간 전에 이제 이걸 받아서 음성 확인을 해야 돼요. PCR. 근데 이게 음. 음. 그 날짜를 잘못 맞추셔서 하루 더 한국에 계시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놓쳐서. 그리고 주말이 껴가지고 검사 결과를 못 받아서 아. 비행기를 못 타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분들이 한국에서 뉴욕을 들어와야 되는데 네. 요거를 못 받아가지고 음. 하루 더 딜레이 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그러니까 72시간 안에 발급을 받아야 되는... 음. 그렇죠. 72시간 내에 그 검사를 해서, 해서 발급을 바, 받아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근데 그안 안 나와서 거죠. 비행기 시간을 딜레이를 놓쳐서. 시, 놓쳐서 또 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런 아.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에, 좀 에, 어렵네요. 에. 그것도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하겠다. 그 72시간이면... 그쵸. 이틀? 3일이에요? 3일 정도. 3일 정도. 근데 여기서도 예. 나가실 때 그걸 못 맞추셔서 음. 또못 나가시는 못 분들도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나봐요. 음, 지금 사실. 음, 음. 맞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때이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많다 보니까 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뉴욕 자가격리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어, 자가격리 음. 있는데 권고사항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고사항인걸로 알고 계시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드시 할 필요 없다. 반드시 할 필요 없다 라고 되어있지만. 집에서 해라. 네. 사실 이그 여기서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은어 동일주에서도 카운티마다 좀 다르지만 음? 한국에서 아니면 음? 여러 나라에서 미국을 들어올 때 네. 지켜야 될 음. 자가격리 기간 음. 이렇게 다 있어요. 아 진짜. 네, 이게 저희는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요. 주 뉴욕 한국 영사관 음.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을 사, 확인하실 수 있고 또그 나라마다 영사관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여기 미국도 주마다 뭐 샌프란시스코, 뭐 캘리포니아 많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영사관에 접속을 하시면 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네. 내가 가고 싶은 곳의 영사관을 검색해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여기는 뉴욕. 뭐 뉴욕 주나 캘리포니아 주나 뭐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 그런데 이 네. 모든 나라에 공식적으로 오는 그 정보기 때문에 음. 어느 사이트에 가셔도 내용 동일하게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주만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좀뭐 아프리카에서 뭐 워싱턴을 들어올 때뭐 아. 한국에서 뉴욕을 들어올 때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별로는 근데 다른 주별로도 다를 주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게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요 네 <웃음> 예. 그러니까 내가 맞는 내가 나의 경우를 찾아보는 나라별로 있어요 음. 가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웃음> 이렇게 기억리은 디을 리을 순으로 쫙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내가 네. 들어가는 곳으로. 음. 그래서 뉴욕을 좀 말씀드리면 뉴욕주는요, 네. 2단계 이상 국가, 그 코로나 그 위험 수위가 2단계 이상인 나라, 네. 한국도 포함이 돼요. 어. 네, 여기서 올 경우에는 뉴욕의 2단계 이상 국가, 네. 한국도 포함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뉴욕주를 올 때는 네. 10일간 자가 격리가 의무예요. 오. 위반하시면 민사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웃음>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음성확인을 제출을 하면요. 네. 3일동안 자가격리를 하시고 4일째부터는 격리해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다 해당이 되겠네요. 원래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한국처럼 누가 붙어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 죠. 그렇죠. 아니 이제 네. 그 비행기 탈때 들고 타니까. 비행기 탈 때는 음성 확인서를 들고, 들고 타지만, 타니까. 타지만, uh -huh. 와서도 3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아, 또 받으셔야 돼요. 아, 3일 후에 받았을 때는, 4일부터는, 그쵸? 내가 해제할, 해제를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원칙이지. 네. 한국처럼 이렇게 따로 수용 시설이 있거나 없죠 없죠 그걸 뭐 앱으로 추적을 한다고해서 한국은요? 네. 예. 근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쪼 자기 자신의 그... 양심에 막대는 일이에요. <웃음> 진짜. 네. 예. 장소도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고. 맞아요. 예. 예. 여기는 따로 시설이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자기 뭐 집에 가는지 친구 집에 가는지 호텔 또... 가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아, 어. 맞아요. 예. 그리고 호텔에서 나간들 그걸 누가 할거며 그렇죠. 그서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음. 그게 좀 앱이 알람이 오거나 음, 한국처럼 음, 그러질 음. 않아요. 음. 근데 에. 입국할 때 그런 무슨 인포메이션을 좀 적는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에. 그렇지만 확인 전화를 한다던가 그쵸. 뭐 요런 건 없어요. 한국은 왜그 앱이 있기 때문에 그그 그 자기 그 격리시설을 벗어나는 게다 확인이 된다면서요. 그런 그렇죠. 럼 바로 전화가 하고 네. 여긴 그 정도가 아니라는 음, 거. 그래서 네. 뉴욕주는 10일 자가 격리고 음. 3일이 됐을 때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오면 4일째부터는 음. 격리 해제를 하실 수 있는 거. 그렇군요. 네. 4일면 네. 그냥 끝나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네디컷 뉴욕이랑 굉장히 가깝죠. 네. 여기는 어, 여기도 10일 똑같아요. 네, 10일. 네. 그리고 하, 어, 뉴욕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음. 그다음에 펜실베니아도 10일. 음. 음. 그리고 이제 좀인접국은 있잖아요. 뭐 워싱턴 DC. 뉴저지는 뉴욕이랑 같아요. 같아요. 예, 예. 어. 그런데 뭐 펜실베니아라든지 뭐보스턴라든 이런 데는 음.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음. 예, 14일 부분은... 하는 경우도 있고 음. 10일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녀요. 뭐 주별로 좀 다르긴 하는데 중요한 건 한국같이 강제성은 없다는 거. 음. 강제성은 사실 강제성도 없어요. 강제성도 없고 에이. 그거를 이제, 근데, 그러다가, 부시에 뭔가 음. 검사를 해서, 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막, 뭘, 누구를 적발하고, 뭐, 법을 위반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뭐, 교통위반을 해서 걸렸는데, 그, 그걸 이렇게 따라서 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디 가서 걸리지만 않으시면, <웃음> 이게, 어, 어 내가 지금, 어, 그 걸리면 이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언제 입국했는지 어 그럼 너 지금 격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따라 따라 따라 오는 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적발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지 누가 정말 쫓아다니면서 적발하거나 막 그거를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게 잠복기도 있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이게 누가 감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좀 음. 자기 스스로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음성 테스트 도좀 음. 받아보고, 뭐 음. 어, 그나 그코 찌르는 기분 싫어 안 받아라고 하시지 마시고 음. 음, 잠깐 요거 한번 요렇게 하시면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공기 탈때 음성항에서 들고 타는 것만 해도 사실 그 그렇죠. 네, 네.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 이게 그 영국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서 부터 음. 생긴 거거든요. 작년 말인가부터 그 그러니까 전엔 그냥 다들 그렇죠.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거 없으시면 비행 못한다. 타 타는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명 하와이 하와이 음. 여행 이제 가시는 분들 많은데 네. 하와이는 원래 10일 동안 의무 격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역시 오. 72시간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코로나 음성을 받았어야 되는데 음. 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시면요. 네.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에요. 12월 3일부터. 아. 그래서 뭐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령을 가신다거나 일본에서 가시는 경우, 캐나다에서 하와이 가시는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안 하셔도 돼요. 음. 음. 그래서 하와이 여행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공인 비행기밖에 갈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성 확인서를 들고 타고 네. 내렸을 때또 한번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검사 저그니까 여행할 때 검사를 한 그게 있으면은 된다. 네. 음. 자가 격리는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 대신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 가는 경우 음. 일본, 캐나다에서만. 아, 다른 나라는 아니고. 음. 아니에요. 아, 네. 그거는 또 알아주세요. 한국에서 그러면 하와이 가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건가 봐. 아, 그런 경우는 음. 오히려 격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한국에서 아. 오시는 경우에는 10일간 어, 일본, 격리. 미국, 캐나다 제외 나머지든 격리를 네,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일본왜 네. 제외죠? 하와이와 그 자매 결혼 맺지 않았어요. 어, <웃음> 어, <웃음> 일본 심각한데 일본을 네. 네. 제외시킬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 네. 늘 함께 있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아. 좀 궁금하신 사항이 해소가 됐을까 모르겠네요. 자세한 사항은요. 그 영상관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그 내용이 다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걸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까지 뉴욕미니, 이씨, 저는 리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